마이크! 아, 이분 지금 시민이 터뷰갈 <웃음> 거네요.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세요? <웃음> 어디로 가? 아, 나, 나, 그것도 먹고 싶어. 그 닭고기. <웃음> 아, 그래? 그래, 그래. 지하철 타야에서 버렸던 그것. 맛있었다 우리 아, 아까 그거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파이그 이름 지파이야아 그래? 컨넛 찼다 거? 어 매콤한 맛이랑 그냥 맛다 찍어? 잘 먹고 싶어 우리가 왔어요 왔어요 85도 씨. 네, 왔어요 왔어요 음, 두 개는 시켜야 되지 않아? 어 치즈 야, 우리 저녁 스킵하고 이거랑 이따가 사진부리하게 아, 사갈 거 그걸로 하자 티라미수랑 치즈? 이 새끼가 치즈인가? 치즈는? 너! 치즈? No!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 뭐라고 써는거야? 이거. 3, 4가정. 어? <웃음> <거>. 어, 뭐였어? 3, 4가정. 왜 6. 왜 음료가 네개지 이거 아이스 라떼. 이거. 아 응. 네 거야? 아이스 라떼? <웃음> <웃음> 미디움 아, 너무 힘들어 내 음료 빨리 내놔 <웃음> 인성 인성이 내가 카페 알바로서 제일 싫어하는 상황을 시키긴 했어 다 달라 어 네. 바꾸고 막 근데 되게 생글생글 먹고 있어서 더... 아, okay, 아니 그아니야 우리 재밌었어 저번에도 아, 아이스 아... 아메리카노 라띠. 우리 되게 라떼 다다며 시켰어요 라떼나너는 초콜릿이 너 라떼 시민이가 갖고 와 시시해 시시 이거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대만 첫 디저트예요 드디어 김 응, 연거아과 먼저 먹어야겠어. 미니가... 네거내니가 먼저 가공할게 어, 응. 이게 가 이게 너 너무... 미니가...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응. 이게 너야. 응. 에이 귀가다니가미너가귀엽다 미니가... 미니가... 미니가... 미니가... 미니가... 미가 귀엽다 했대. 손이줄 먹었네 이거 한테 말아다 했네 이거 아, 아직. 네.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네저 아, 그거 읽을 줄 알아요 저, 여러분 혼자요 야 이거 야. 야, 왜 이래? <웃음> 저는 그냥 이거부터 먹을게요 나. 이쪽에. 이쪽에. 이때 이랬어? 아 죄송한데, 그리고 님들 이거 지금 같이 쓰세요야이거데이거같거데 그냥 지나가 는은는지거나거나는데개는데네개는데 그냥, 아, 이런 아, 이런 거야. 아, 야 아, 운이렇게 이런 거이열산스이열산스이열산스 이런 거. 아, 이이 아, 이 아, 거. 아, 이이왜 거. 나소연이왜 거. 아, 이런 이런 거. 이런 이런 이 어, 네? 다 네, 야 아, 진짜 말해라. 그 방향이야, 진짜 그 방향이야. 야 먹어봤지 얼마 먹지도 않았어. 왜이렇게 안돼? 나 해. 개그맨 개그맨이야, 얘? 구정왜 <웃음> 이래? 나 치즈 브런나는것 같아. 요즘... <웃음> <웃음> 뭔가 토끼 같아. 토끼 같다면 좋아할 것 같아. 이러니까 진짜 해보는 거잖아. 나 우리 아이들 템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과 준비 되고 나 이모야. 이아 이게 카메라 예쁘게 나오는데? 한 번. 저, 저, 저, 저. 아, 이거 다 나오게. 할... 아, 그거, 그거지, 그거지. 여기 약간 강아지들 산책 코스인가 봐. 까르푸 가 아, 아, 귀여워 <웃음> 너나 가라고. <웃음> 난안 간다고, 너나 가라고. 낸앵겐데기낸 엔겐데기. 내내개레기 야, 저기도 개 있다. 여기 개파티네. 아, 어, 여기 약간 스팟이네. 산책 스팟.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저 되게 지금 이렇게 덮여있으니까 아빠 <웃음> <앞발> 같아. <웃음> 우리. 저기운는대형대대요 <웃음> 저 대형견 그푸들 사이즈 아시죠? 쎄쎄쎄 음. 우리 우리 강아지 특기예요 쎄쎄쎄 쎄쎄쎄 아로푸드차 살짝 수민아 <웃음> 초코파이 초코파이 <웃음> 그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초코파이 <웃음> 아, <쩔고파이. 웃음> 예. 다시 말해주세요. 조꼬파이조꼬파이연아연아 <웃음> 사줘? 아. 어, 사주자 하나 쟤아 사주지 마. 왜사주아 진짜 개 싫어하네 <웃음> 이거 얼마야? 네. 야 이거 귀엽다 너 이거. 19 19, 19. 사주자 제. 귀엽다 어. 이거 와, 19, 19, 소연이, 소연이 하나, 하나 골라 이 야, 이네19 이거 투자하면 너뭐 할거야? 너? 너? 네 몇살야 여기 다 소연이 음. 장난감 있네 아, 네 아, 아. 아. 내엉덩이왜야 야, 야, 근데 이게 나름것 같은데? 야 쇠가 낫지 쇠? 않아? 아 쇠? 어, 쇠로 할래 근 진짜 작긴 해 쟤한테 음. 음. 뭐야 사준호 진짜 감사, 감사한 거죠? 안? 감사해요? 못 네. 들었어 그냥 감사합니다. 가자 콜라 있다 콜라 저... 콜라 사야 돼,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아 콜라 콜라 야 이거 사면 너무 큰가? 69원이고 32원인데? 야, 3은 갖고 쪼잔지지 말자. 아, 어 그렇게, 그렇게. 니네 아, 그래. 콜라 많이 먹어라. 야, 야, 나 콜라 마, 안 먹어. 너가 많이 마시네. 먹어. 하이, 하이, 하이. 나도 잘안 먹게 하는데. 콜라 <목소리> 먹자. 가자. 꺼드는 건데. 내가? 그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저기, 카메라맨이세요. 아, 아, 네. 아, 네. 아, 저는 서티비의 서수연이고요. 야너 여기 티라미슈 가루가 어떻게 여기 묻었어? 누가 뽀뽀했어? 혼자들어 누가 나한테 뽀뽀한 거야? 전혀 어쩔다고 다먹다 모자에 티라미슈 묻었어 아니 여기 눌렀어 모 내가 아끼는 모자라니까 누가 뽀뽀어나 아니야 너 머리로 뭐지? 네, 편의점 거 인상되라 야 근데 오렌지 주스 마실 거야? 나 먹을 거야 근데 이거 편의점 가서 살거아니면 얘는? 이거 있지 않을까? 다 비싸지 않아? 야 그럼 수민이가 가도 사는 게 낫지? 이거 들고 갈 거에 아니 소이 가도 되지? 아니 거 아닐까? <웃음> 이건 그래? 네가 들 거야? 네가 될 거면 사 아. 수민이가 든대 오렌지 주스 이슬톡톡 사는데 치토스나 드실래요?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약간 근데 이거 이거 괜찮아 <웃음> 아 이거 옛날에 그거 넣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모닝글로리에 파는 거잖아 그래 분량식품 아, 그러네? 어. 이거, 이거, 이맛 사갈래? 그래 아니면 이맛 사갈래? 네, 여러분, 야, 이건 치즈고, 이거는 바베... 아, 바베큐. 바베큐, 바베큐. 치장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귀여워라. 찍어줘. 뭘? 아. 네 지금 일진님이 술을 몰래 숨겨가고 있어요 <웃음> 숨겨진다니요? 그러면 누가 절도 같잖아요? 대만에선 한국에서도 절대 안 먹는 이슬토픽이지 <웃음> <웃음> 가자 어그거됐어네 호니 어. <웃음> 이제 찍었는데 안 찍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집까지 한 20분 정도 가를게요 <웃음> 아, 너무 길어 <웃음> <웃음> 아 저기요 <웃음> 아, 시민 인터뷰 한 할게요 마이크 아 이분 지금 시민 인터뷰 할 거네요 어디서 하셨나요? 어디사진놓으 누구세요? 한국 한국? 왜저 다른, 다른 색다른 길로 오신 건가요? 강아지 강아지라고 하십니다 강아지 아무래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인싸 강아지가 왔다 갔거든요 맞습니까? 예예 yes. yes. 한국인이라는데 한국어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웃음>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시몬딩 여기 그.. 뭐야 오징어 튀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민분을 만나는데니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입니다. 아 한국에서 오셨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웃음> 못해요. 한번 더 할게요. 아저 시민님 입구에 오징어 튀김과 닭튀김이 굉장히 <웃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웃음> 카지아. 오징어 튀김이라고 하십니다. 아, 저 건물 가게를 걸는데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건물 때문에 아무래도 취한 것 같아요. <웃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정성. <웃음> 아, 또 정성. 오징어튀김 아, 오징어튀김을 네. 거기서 사고 둘다 사, 둘 다! 오징어 사고! 싫어! 치킨 오. 오. 오. 치킨. <웃음> 치킨은 싫어? 치킨은 그지파이 먹자! 집고 막 잡고 아, 어, 먹자아그 어, 그, 그, 그, 그 치킨이랑 그 오징어튀김이랑 아, 어이야무 오징어 네. 네. 네. 아, 오징어튀김이야 무조건! 나는 뭐야? 여기는 심원딩 서세현 리포터입니다 제가 지금 오징어튀김과 닭튀김 두개 다 사겠다고 했는데 왜둘다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두개 다 산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왜 싸우는거죠? 이따뷰 마치겠습니다 방안지 떠있어! 걘또 혼자 다녀 아저씨 뭘 봐요 아저 씨미 걸지 마세요 씨미 걸지 마세요 아! 말리지 마! <웃음> 아 저도 이렇게 좋아해? <웃음> 아 소연씨 제게굉장 좋아해요 이런 개그 좋아해요 아좋아요유라이는 굉장한.. 위걸이된거요 <웃음> <웃음> 어? 그리고 <그럼> 걸어가야죠 <웃음> 정말 난 공통인가봐 <웃음> 니나, <웃음> 니나 니나 <웃음> 니고릴라야 <웃음> 니나 니나 스아 <웃음> <웃음> 아, 딱히... 쿨데링니나요라고 그만둘라 그랬는데 니나니나 니고릴라 야 왔잖아요 니나니나 니고릴라 다들 어릴 때한 번도 그렇게 <목소리네> 몰랐잖아요 <웃음> 나 요플레가 생겼어 <웃음> 이거 진짜 미쳤다 <빙> <목소리나> 아니 요플레가 온줄 알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솔직히, <웃음> 싱키즈. 아, 아니야 1월 11일. 아. 아냐, 싱 어, 야, 1월 11일! 야, 싱키즈, 무슨 아, 맞잖아. 나도 왔어요. 나도 봤어. 야, 우리 <웃음> 신밖에 <신과학교>. 없다. <웃음> 어, <근데 와가이 웃음> <와. 와>. 저기, 영화가 있잖아. 저기, 영화가 있잖아, 얘들아. 똥땅 거기만 똥땅고저 싱키즈 말고 또 있을 것 같아. <웃음> 그럼 모르겠고, 일단 <있잖아>, 우리 신났어. 겁나 <웃음> 싱키즈 아, 왜 이러잖아. <웃음> 난뭐난다 찍히고 있지 여기까지 <웃음> <해가지고>. 다 찍혔어 정수 <웃음> 근데 있어. 할게 해치우겠어 짜워 나에게 남겨 수현이가 5 0 0원은 500위안을 주고 갔는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 이거 240, 240 하나 사면 되겠지. 하나 만나 빼고 우 그냥 포크로 칼로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어. 뼈 있니? 뼈, 뼈 가끔 있잖아. 이거 그러네 어, 뼈가 있었네야발골하는중야뼈발골 야, 뼈가 엄청 큰데? 야, 이거 어떻게 다 뼈밖에 없어? 손으로 자를까? 손으로 찢자, 그냥. 우리 내일은 화산 1914에 갈 거예요. 어디? 리멤버? 아, 화산은 1914. 화산? 화산 말고 이름이 화산 1914. 뭐하나